은가오가 니가 니가 니 주시고 모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니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니 니가 니가 니 공치를 밤에 보여 주시니 우리 주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님 쥬 오한주와 이로니 우리 조립니 속에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고 씨니 우리 주님 예, 수께검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거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내 속에 검소촌 송합니다 어